오.. 오목 <웃음> 어, 어, 어, 갈래? 오목.. 오목 가자 이거 판 새로 만들고 오케케.. Okay, okay. 오목이다 뭐, 뭐 덕구랑 하시면 덕구랑 나둘좀 먹고 덕구 들어온다난 당근 먹는다 들어온나 오.. 목 뭐, 있다 시점은 역시 아내 차례지? 오목 있다 내가 딱 위에서 봐야 재밌음 <웃음> 어 뭐야 뭐야 뭐야 <웃음> 뭐 <다가 웃음> 해본...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뭔가지만큼 우와 우와 우린 뭐야 얘도 다 내가 이겼다 야나겼다 내가 이겼다 나 좋다 저... 왜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시 가겠습니다. 리셋 디 get, ready. 아니, 어, 뭐, 뭐 이상 공기인데. <웃음> 아니야, 나. 어, 뭐야, 이게. <웃음> <웃음> 뭔데, 석, 석, 저, 원, 그러니까 뭐, <웃음> 전술이 장난 아닌데, 야, 요. 나 저런 놈 처음 봤다. 나 그냥 놀고 있다. 됐다, 됐다, 겼다 이겼다, 이겼다. 오, 다 오, 나, 다안 되겠네! 아니, 왜, 몇년엎 <왜냐면> <웃음> 거의 다 이겼는데. <웃음> 다시 아, 하자. 이거 엎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야. <웃음>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야. 근데 다른 서버에서는 함부로 하지 말아지 이거. 트롤링이니, 그거. 이거. <웃음> 엎어버릴 거다. 아, 이거 파 펌션으로 가능할걸? 고난 줘가지고 아마 가능할걸. 응. 음. 리반 뭐라고? 호날두가 가능하다고? 뭐? 뭐라고? 뭐 잘못 들었나 아, 내 귀가 이상하다. 어라고 54. 5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는 어, 제대로 막았다, 들리지 마.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잠깐만. 여기서 내가 요길 칠 거다, 나는. 안 된다, 안 된다. 오, 적구가 이걸? 음? 뭐야, 저건 뭐야? 몰라, 나 또. 아그 위도. 어? 어. 이게 어 뭐야 이게? 어, 사사이다 이겼다, 이겼다. 거의 <웃음> 뭐이상하거든 뭐. 내가 봐. 안 됐네. 이겼다, 이겼다. 이겼다. 야. <웃음> <웃음> 아니. 이겼다. 이러면 이기지 있다 <웃음> 다시 해라. <웃음> 다시. 다시 하자. 아니, 이게 게임이냐? <웃음> 게임이지. 게임이지. <웃음> 아, 겁나. 좀, 면 명, 게임이지. 음. 간다,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슈 간다, 그냥. 그건 아닌 것 같다. 53억. 아, 아, 당근 선 끊네, 아. 아니, 아, 사갔다. <웃음> 당근이 사갔다. 아, 당근. 사가서 깎없오 아니 아까 그.. <웃음> <나도 50살이> 말했다고 쉰내 <웃음> 난다 뭐라고? 뭘 말했다고? 내 기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야 피난다 아 피나라 미안 데, 데, 데, 뭐야 이겼다 사삼이 있다 엎으면 되다 이 차례다 이 차례다 이 차례다 차례다 <웃음> 나, 나는 언제쯤 이길 수 있을까? 패배한다. <웃음> <데리간다>. 다시, 다시, 야. <웃음> 아, 몰라, 그냥 망고 올래. 뭐야, 방고 <웃음> 부딪힌 것 같은데. <웃음> 야, 이거 <이게> 뭐야. 뭐. <웃음> 어? 만지지 마, 임마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, 왜. 야, 이 자식, <웃음> <여식>, 그게 뭐야? <웃음> 오기오기 다시 할게. 눈치적으로, 네 줄을, 먼, 한 줄을 먼저 만들어버린데는데악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시 할게. 아니, 어, 언제쯤 가능한 건데? <웃음> <웃음> 타모를 쌓고. 됐다, 완성이다. 아, 아, 안 돼. 안 돼. 됐다, 오다 막혔다. 아. <웃음> 이거 뭐야, 뭐, 뭐 뭐야, 어? 이게. <웃음> 이게 뭐야. 5735. 어. 뭐라고? <웃음> 당근이 그랬어. 어? 나 아, 말도 안했다고어 다... 내가. 야야 <웃음> 야, 이거 오목 하고 있는데야 이거 뭐야. 오목 맞나 이거. <웃음> <웃음> 야 내가 이겼는데. 안 돼. 야나 잡아야 야야 가운데 그 잡아지기 시작한다. <웃음> 와 이거 뭔데. 이거? 야 가운데 그 잡아지기 시작한다 이게. 잡자 잡자. 야야 잡아지면 는 엄두 없는 다 <웃음> 아, 진짜 또 가있다, 야, 야, 그럼 당근이랑 한번 <웃음> 아, 그래. 그래. 할게, 이거, 당근이랑 한번 해봐. 검은색 잡아. 내가 검은색 할게, 야. 응. 먼저 해라, 먼저 해라. 아, 했다, 이거. 아, 안 놓았는데? 이거, 이거 다시 놓고. 뭐야, 잠깐만, 왜, 왜. <웃음> 왜 오우, 이씨, 오, 뭐야, 이게. <웃음> 뭐야. 응? 어? 교초 소문이야. 그러니까 저저 자꾸 사기 치네. 아까 문 우리처럼 비겁하게 안 돼. 오목을. 지뭐 하고 있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승리가 목적이 아닌 것 같다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아, 뭐야? 누구야? 왜 없었어? 왜없 당근이 5만 뜰라고 <뜨려고> 해서. <웃음> 시작부터 없은, 없네. <웃음> 너 같은 애 쳐놓네. 진짜 못했다 <웃음> <웃음> 아, 당근 같은 게. 아, 내가, 내가. <웃음> 아 아무튼 당근 다시 어? 뭐야 이거 어, 옮겼다 뭐, 야왜왜 뭐, 왜 이렇게 했나? 와 진짜 주자 하기한다 어? 아 당근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모두가 경악하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설마 알아봤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이거랑 그냥 묶어 <웃음> 야민 민규 민규 위해서 뭔가좀 만들어주자 덕구 덕구 덕구 만들자 물을 만들기 이뭘 <웃음> 만들고 있는지 봐라 어어 <웃음> 어, 어, 앉아 앉아 앉안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지마자마너봐 여기 여기 여의다의다됐의다의다 됐다, 됐다 여기 여기 됐다 이게 뭔지 봐라 민규 <웃음> 완성 지고 엎어졌다 당연하지 나랑 우묵할 <오모> 사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으 뭐야, 이게. 오퍼, 오퍼, 야, 이거. 뭐야, 뭐. 뭘쓴 거야? 야, 이게 뭐야. <웃음> 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뭔가 이상한들도 보이는데. 오목, 오목, 오목, 오목 갑시다. 아, 내, 둘이 하시면 내 둘이. 응 뭐야, 이게. 바뀌었네. 간다. 해, 해, 했다, 나. 근데 덕구 하는 거 아니었나? 덕구 하고 있다, 아이가. <웃음> 몰라, 이게, 이게 뭐고있 건데. 뭐야, 이거 하얀색 안 써지네? 색깔을 바꿔. 아, 이거 하얀 색깔 안 써진다, 여기다니까. 응. 색깔 이거, 어떻게 바꾸지? 뭐고 건데. 왜, 왜헝고 있음? 이거 색깔 어떻게 바꾸냐? 색깔? 그맨 오른쪽에 보면 쓰레기통 옆에 보면 그거 색깔 바꿔 아 있다 바봐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색깔 바꿨다 안바꾸졌다 진짜? 어안 바꿔진다 야 하기 치지마 이거 이거 뭔데? <웃음> 만들었다 이거 뭔데? 덕후판 바빠 오 <웃음> 보인다. 보인다. <웃음> 뭐가 보이나 여기? <웃음> 어 뭐가 보인다. <웃음> 여기 그분 온것 같은데. 음, 왜나 노란색 음, 색깔 안 바뀌지 그 자가? 글자 바뀔 건데. 어플라이 어, 안 눌렀나 맨 밑에 A로 시작하는 거. 그는데 아까는. 근데 왜안 되지? 몰라 으악! <웃음> <웃음> 도대체 왜 엎어진 거지 음 오케이. 불운한 숫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<웃음> 뭐야 이게 <웃음> 음, 좀 굵게는 안 되나 이거 펜굵기렇게될걸 그래 아소안돼 음. 어, 어, 뭐야 눈가 왔다 야 이거 왜 안되냐? 굵게 이거 뭐야? <웃음> 봐봐 능진 <능긴. 웃음> 54를 왜 자꾸 만드냐고 <웃음> 왜 자꾸 54를 만드는 건데? 룰루 룰라로 갔다와야죠 오케이. 아! 충원이 어? 나 그거 샀다 뭐? 아! 우리 우리 또 다른 것도 막 샀거든 코레스트다 어. 포레스트는 있다 어? 그럼 같이 할래? 더 포레스트? 어 있다 나도 어. 하고 야야 야, 이거 살수 있나 혹시? 이거 존나 내가 게인데 이거 골프이다. 야 지금 돈이 없어 골프이 다음으로 갈 게임이다 이거 잘 봐라. 야, 거기다 막지마 이거 다 치워. 아무튼 로아로 가. 음. 막지마 이거. 아이, 저거 뭐냐고. 이게 뭐냐고. 5 4다 뭐야? 레코왜안 좋아져 이거. <웃음> 됐다 좋아졌다 아이 아이 저거 짱돌 올라헤헤 짱돌 응. 이누도 누굴 알리고 있나? 몰라. <웃음> 어, 랭몬다갑자 이거 어때? 아, 이걸 그래. 받아. 그, 그래, 그럼 내가 저거 강조해줄 강조. 딱, 이걸 강조, 강조하자, 강조. 와. <웃음> 이게 뭐야? <뭐라? 웃음> 아, 정원 없네. 야, 54.